자 안녕하세요 우리집 AS맨 입니다 어 지난번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히팅패드에 바로 저희가 3D 모델링 했을 때 지금 PLA 필라멘트가 전혀 안 붙는 걸 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재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거 자 이게 뭐냐면 페이퍼 테이프 종이 테이프죠 음, 처음에 이 L, L8, A8을 사셨을 때이 히팅 베드 위에 노랗게 종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걸를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다 떼버렸어요. 그래서 고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구했습니다. 자, 이 종이 테이프를 우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 붙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변변하게 빈틈없이 잘 발랐죠 그죠 렇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안넷 A8을 켜시고 자, 보시는 것 같이, 이게, 엔드 내파일좀 켜졌습니다. 다음, 이제 프린트 파일로 가서, 오른쪽을 누르고, 자, 저번과 같이, 이 헬퍼 댐퍼라고 하는 프린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, 히팅 베드 하고 영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시간이 되면 이제 시작하겠죠.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. 이제 자 이제 어떤 현상이 날까요 여 보이시나요?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번에도 실패입니다.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.